이또 온다. 고로티, 고로티. 조우빙 두 개. <목소리> 이 하나. 어, 찔렀노? 바로 잡으러 갑니다. 막혀주세요. 막혀주세요. 꽉 하나 더 있어요. 같이 감았어요. 잡았어요. <목소리> 2층. <목소리> 2층 잡았어요. 뭘다 하니, 혼자. 가박 가박 잡았어요. 클라 홈물물 잡았어요. 야더 번더 번더 더 잡았어요. 아군이 승와요나거 같은데. 아 역시 어 이걸로 어, 좋아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어려워였겠다 아, 자 포스 어우 예상했는데? 나 무조건 진짜 어? 제대로 할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 새벽시간이라 아, 새벽 새벽 아, 크게 모르지 와 이거 본래 이렇게 중! 갔다. 갔다. 나이스. 갔다. 아 나이스. 아빠. 어. 오, 깜짝이야. 혹시 가져오신 구독자님들 없으신가요? 아, 방금좀 웃기던데 살짝. 예외라서. 아, 지금. 안 되는데. 대방 간다, 간다. 대방은 보나야 느낌이. 아, 이거 가만큼 진짜 오랜만에 웃기 와. 대아 팠다. 경고. 아이설치됐님하아 진짜 거리찔러 다. 오아이습니다여파거여이좀 남는데요? 여이좀 남는다 이거. 나는 제대로 못 들었어. 다시 해봐라. 이 끝나고. <웃음> 아, 근데 이거 알아가지고. 어, 네. 아, 이 알아가지고. 허리 찔렀다. 갑자기 리 아, 미소님. 아, 근데 와이프 분이 어, 게임하시는 걸안 좋아하시는 건가? 아, 다아빠갑빠 그, 우리 여가생활인데 우리, 그죠? 아, 안 깨야 하나. 어 놓고 는데 그게 깨지 어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갔어나 더블 킬. 다거와다거와앞 이제. 괜차 작작 작지로 가서 잡 양말아, 양말아. 왜 미닛? 검디거검 됐했다그니아닥안오시는거 아, 보였는데. 그니까 하는데 내도로다 맞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어. 누구, 누구 미세했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왔다. 이거 갔다. 이다기다 이거. 장이다, 장이다, 이거. 어, 그, 이거 작업해. 밀겠다. 어떻게 아, 철했노 바격 갔다. 빙두도빙두도깠다 여 어, 안 돼, 안 돼! 아, 이또다 <놀람> <오케이. 놀람> 고로티, 고로티. 지이코 둘. 지하, 지지지스기이 아니, 왜 우리 폭을 안 봐줘? 말안 해? 이 와, 갔으면서. 나이스. <놀람> 게스 게임 미션 완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배요아 그래 투내 죽으니까 바로 해체러달려다 미션 나이스. 보고 있었다는 게 아니야 그거는. 오케이 두개이 하나 어 찔렀노. 바로 잡으러 니다 막혀주세요. 막혀주세요. 어, 뭐 하나 더 있어요. 같이 감았어요. 잡았어요. 2층, 2층 잡았어요. 가방, 가방 잡았어요. 뭐, 그래, 그래. 클라, 호물, 호물 그래. 잡았어요. 언덕 잡았어요. 바로 그 가자. 이거 먹었어요? 잡아라. 못 아, 라유못아군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나이스. 이이이이이이이 개, 해, 어 아주었나. 어. 아니, 아니, 예 소리 너빙빙핑까줄까길나 오케이. 다다다다다 다. 다, 네. 다, 다, 다, 다, 다, 다 야, 오빠 아, 못빼고 제발. 나이스. 설때설때 작설 때. 어디 돼 좋아. 아그 어, 이러지? 뭔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번엔 25세 되겠다 아인은뭐 거의 뭐, 무조건이지 아임 작 솔로 요 솔로? 야, yeah. 아 같이 봐드리 5턴 아임 어. 8턴 쏘립으로 아임 okay. 프리턴 프린턴? 예야. Yeah? 응. 차 불차 나 있어. 2층 잘못 들었나? 2층에 포가 나가지고. No. 2층 없네. 오케이. No. 클럽 페빈 두 개는 유너. 유너대 아. 저저지 뭐야? 야키키키키 어디야? 뭐지? 중적둘 중적둘 이 왼쪽 박스 컷. 아 어때 정작 와이프분은 폰게임 하신다고요? 아, 아, 승리하습니다 그러면은 정장당대 얘기하시죠 나도 스포하게 해달라고 타이형님 어서오세요 아 같은 게임인데 그죠? 화이팅 파킬나았다 됐어요 우드가 좋네 역시 클라 아직 오질 않는데요? 아, 너 왔다 장 워터장, 워터장, 워리장워터 정민아 장 워터장, 워터장, 워터장, 워돌돌 워터장, 워터장, 워터장, 요터장 워터장, 워터장, 워터터장 워터장, 배터장 워터장, 워터장, 각 누가 각아아아 안다. 크루베 크루 이거 집생 이겼다. 가비. 케이배하였습니다 이거다 생각하면 이긴 거지. 멘탈 썸이죠? 그러니까. 맞게 작업 이 아니고 나는 근득한 겁니다. 오케이 천이 바리... 아 아, 헤드 새끼면 또못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아할수 없나? 패스 아, 아 그러면은 왔습니다. 그러네. 응. 그럼 응. 이게 응. 톡톡 응. 오케이 톡톡 쳐 주면 되잖아요. 왔다, 왔다 왔다 안 되나? 이제 지금 못 빠져. 나되 오케이. 하하 우리 컷. 네모부 잠깐이 아까 없다. 전니다치나 아, 우리 깜빡이 튀겨지진 그리고... 않 그것도 맞지. 안 셋. 중간 오! 와, 죽노단단 단, 단 하나 더. 단둘이. 단 앞에 88m, 그 38m. 38m. 울베, 울베, 저기 71m. 영 넘어갔어요. 죽 갔어요. 아, 아 그래서 나나 하는구나. 중중그렇군요세이브시한 명은 한 명은 개야. 세이브 시영혼의 뽀뽀. 좋았어. 뽀뽀 드렸습니다. 하나, 하 세이브 씨. 아. 포포. 아. 어 뭐야? 왜 여기야, 이게? 이건 다 하나. 세이브 시발 어? 냄새 아니요? 발 뽀뽀 했는데. 그러니까 발 뽀뽀. 세이브 시발 음. 뽀뽀. 아, 그래서 그랬구나. 폭탄이 배치되었습니다. 어, 오히려 좋은데요. 이거. 음, 음. 오케이. 씨발이라 음, 음. 고 하지? 죽나감 아하나역다개 <웃음> <안다 복> <웃음> <지금 역할 나해. 웃음> 아... 픽먹어 뭐, 나왔다 이거 한번 나왔다 한나데하나한명 저... 큰아나 아나뛰 나온거 같지을 조심 큰나나아큰개 야무지게 가자 중돌 중돌 제일 죽이지 네, 네, 네. 설사 없다. 아 아니 아니 없네. 수지가 와 이거 약게방프리면 레전드 킬안 줄라고 넘어갔다 죄송요. 방프 빡풀친구 죄송요. 빠른 생각했다. 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패스내고스축구스트 패스, 패스. 아, <웃음> 아, 뭐, 테스트, 라이커큰스트 있지 말입니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테다트 편안 편안 걸어. 아, 못 잡았다. 어, 게나겔피. 대리님 미션을 안주시는구만 아군이 샷을 샷도 이 기름 뭐 살만히 끼면 못 할까? 그죠? 이거 쓰면가 근데, 아, 아까, 킬대가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지? 어, 빙빙 먹었잖아. 대세가 아, 삥어삥먹었잖아 데스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는 갔어요. 갔어요. 2층. 2층 왔어요. 기승이삥두 개. 어어어그렇 그렇죠. 그레이네. 그렇죠. 그레이네. 그렇죠. 그렇죠. 작게죠. 클리어.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육탄 누구지? 우리 육탄 영혼엠 이입니다. 육탄 형님 누구지? 영혼이야. 작전 아, 가져. 바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나날수고가라 오케이 바로, 아, 뭐 바로 작작 배. 나 이거 뒤안 본다. 오케이. 뒤에 자켓 깔끔하게 갑니다이 이따 이따 안에 있다. 이따 이따. 이제또 있어 뒤에 내 뒤에. 저바고어 토끼 있다고요? 아, 톡, 토끼. 아, 없는데. 언더 포가나 딱 가지고. 설치되었습니다. 이 설치되었습니다. 이포 가지고. 아니 되어. 26은 뭔가 불길해. 입실 가자. 아잇까비어다이다 아, 전판에 어? 못 했으면 이거. 나이차, 감사합니다.